코르토 이번은 중요한 졸업시험이다 이번 마지막 졸업시험은 너랑 똑같은 코르토를 다섯 명 만들어 보거라 자 최종 시험이니 잘하길 바란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너이 녀석! 아이 그만 쫓아 t 선생님! 아 진짜 왜 그러세요? t k 그너 진짜 don't know. 다 d o 이 t know. I don't 토 n 이너 잡히면 혼 t k 선생님한테 진짜! 아이 이망가야겠다아이 어 k <웃음> n o 쫓아오시네? 야 k 잡아봐봐봐 o n 아이 코르터 녀석 어디로 숨은 거야 이제? 아이 이 녀석 진짜 어 잠깐만 어, 이거는 코코 냄새 아너너이녀석이짜아 아, 죄송합니다. 너 저기 혹하게 님들 얼굴에 무슨 장난친 거야? 최다 콤보를 그려놨어. 제 1화 우주 방키 코르터 아이 선생님 솔직히 웃겨 웃겨 이거 진짜 웃기잖아요. 어? 안 되겠어. 선생님 따라 학교로 와. 당장. 네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아 같이 가요. 에이. 코르초 들어오너라. 어, 안녕하세요, 호각이님. 그래. 네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부린다면서? 아이, 아, 그게 아니라 재밌어가지고. 저. <웃음> 지금부터 졸업을 위해선 너의 분신술을 보여줘야 된다 자! 너를 두 명으로 만들어 보아라 네! 알겠습니다! 아 잘할 수 있어 코르토넌 잘할 수 있어 기을 모으고 이어~~ 분신! 와지 아이고! 아이고 막지개 저게 뭐야 코르토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? 왜 갑자기 쏙 큐버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? 너? SCP중엔 이 친구가 젤 섹스야 하죠 장난해 지금! 다시!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해볼게요 그래 호르토 시작하거라 이야... 변샷! 아이고! 기분은 땅콩이! 아유 진짜! 호르토 지금 장난해! 너이 뭐하는지 시작해 지금! 아이 땅콩이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너 지금 이거 시험이 장난 같아 보여? 아유 이루카 선생님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뭐? 코이 녀석?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아이루카 선생님 코루토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게 능력인 거 같은데 잘했어 코루토 봐봐요 미지키 선생님이 칭찬했잖아요 쓰읍 코루토 너 쓸데없는 주술 쓰지 말고 당장 지금 우리 호각의 벽화에 너 그림이나 지우고 와 빨리 아 매대 청소시켜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언제 다 닦고 아이 진짜 아이, 나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칠한 거야 진짜 아이 <웃음> 진짜 코르토 어이르과 어, 선생님 코르토 많이 힘들지 아이 선생님이 시켰잖아요 아이 장난칠 수 있는 거지 아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코르토 네 선생님 네가 오늘 낙서 다 치우면은 오늘 저녁에. 선생님이 라면 사줄게 우와 진짜요? 신라면 사줄 거예요? 아니면 진라면 사줄 거예요? 아니면 늦게 장 사발면? 아 이거 김치 사발면도 맛있는데? 하하하 <웃음> 이 녀석 어서 치우기나 해이 녀석아 네 알겠습니다 이라시아 마셈! 아. 아 너무 맛있다 아 선생님 저는 선대의 호카게를 뛰어넘을 거예요 열심히 해서 최고의 호카게가될 거란 말이에요 <웃음> 그래 우리 코르토 저기하고 라면이나 먹어라 아이 진짜 선생님 저 놀리시는 거예요 하하하 <웃음> 아니란다 아 근데 선생님 저 혹시 그 나뭇잎 머리띠 한번 써보면 안 될까요? 하하 <웃음> 이 녀석 이거는 꼭 졸업을 해야 네가 얻을 수 있는 거야 꾸준히 연습해서 꼭 졸업하길 바란다 알겠지?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시 해볼게요 <웃음> 라면 두개추가아요 <웃음> 농담이에요 나갈게요 아이 선생님 도사 주다면서요 <웃음> <이 녀석, 나가자. 웃음> 아, 이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너랑 똑같은 코르트를 다섯 명 만들어 보거라 자 최종 시험이니 잘하길 바란다 네! 시작하겠습니다! 야아아아아아 가자! 야, 야, 야, 야, 야, 어? 야야 어디가? 야! 우 얘들아 어디가? 야! 어디가? 어! 코르트아니 지금 이들... 분신술이 뭐하는 거냐 지금 어? 이런 컨트롤도 안 된단 말이냐? 아이씨.. 아이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더키우주세요 아셨죠? 씨이야 하나, 둘, 셋 아니 코르토 이번에 도 중형이 모자라잖니 아왜 뭐, 뭐, 뭐, 뭐, 뭐, 어디 갔지? 야! 어디라 가려! 니들 진짜 나안 도와주는 거야 진짜 저어! 니가 컨트롤을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잖니? 열심히 훈련하라 할 것만 넌 졸업심에 떨어졌다! 너. 어? 아 진짜 한 번만 더 키워주시면 안 돼요 가겠니? 코르토 빨리 나가라! <웃음> 미지케 선생님 이루까 <이룬가> 선생님 <웃음> 에에휴 <에이 에이 에이 웃음> 불쌍한 뇌. 녀석 안 되겠어 내가 좀 도와줘야겠는데 도와줘야 에헤의 나를 들은다졸업하고 나머님 머리띠다바꾸 나만 못 받았죠. <웃음> <웃음> 그렇죠. 그렇죠. 어? 어 미츠키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? 저 위로하시려면 됐어요 저 바보 같아요 <웃음> <웃음> 그렇어 널 졸업시킬 방법이 있는데 어? 뭔데요? 뭐데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내말잘 들어 혹하게님 방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에 봉인된 문서가 있어 근데 그 인수는 아무나 배울 수 없는 인술이야 거기에 있는 인술을 배우면 혹시 알아? 네가 졸업을 했지 가능하겠니? 네, 저 진짜 자신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저 진짜 할 거예요, 선생님. 조용히 한번 갔다 와봐. <웃음> 우리 졸업을 미리 축하 한번 해볼까? 아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그럼 갔다 오겠습니다. 야, 졸업할 수 있다라고. 이야. <웃음> 봉인된 문서라 이거 일이 편해지겠어. 편해지겠어. <웃음>